이 혼이 혼과 이혼 영이 함께 지내면서, 영에 대해서 혼이 이해를 해야 돼요.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 성령이 아는 것을 나도 알게 된다. 베일이 거치면서 나도 알게 된다. 지혜를 내가 얻어야 됩니다. 이 혼이 점점 지혜로워지면서 성숙해집니다. 하나님 사정을 이해하게 돼야 돼요. 이게 지혜인데 하나님을 모르면서 성숙해지길 바라시면 말이 안 돼요. 내가 교회 20년 다녔으니까 성숙해질 거야. 그런 성경을 많이 보신 것밖에 없어요. 예전보다 더 많이 보고 더 상상하고 더 추측하는 힘이 더 커진 거지 그냥 성령과 함께 20년 지내신 게 제일 짱이라고요. 지내면서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다 알아내야 돼 성령의 속성이 뭔지 에고랑 뭐가 다른지 다 알아내시고 나면 아까 같이 성령에서는 안팎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. 성령 가지고 안팎을 따지고 있다는 거는 하나님을 요 현상계 물건으로 제약시켜가지고 논하는 거예요. 왜 애고는 그렇게 논하는 데 달인이에요. 애고는 어떤 신성한 것도 애고 수준으로 낮춰서 얘기합니다. 별 수가 없죠. 3차원에 사는 존재한테는 고차원이 이해가 안 돼요. 3차원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요. 마찬가지로 저 차원에 사는 애고는 고차원의 참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. 전혀 방식이 달라요. 존재 방식이, 작동 방식이 달라요. 그러니까 애고가 이해하는 성령이고 이 구약에 심지어 신구약에 다 써있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다 애고가 이해하는 방식이에요.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, 사랑 안 해줬더니 질투하시는 하나님 다 에고 시각입니다. 에고 시각 제가 구약을 좀 보지 마시라고 하는 게좀 신약부터 보시라고 하는 게 구약에는 유대인들의 에고가 엄청나게 묻어 있어요 가끔씩은 유대인들도 아주 에고를 초월해서 자명한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그거를 분간할 힘이 제가 볼 때는 아직 안 계시니까 신약은요. 예수님이 그걸 다 정화시켜서 순수한 하나님 얘기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신약을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.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애고를 또 초월해서 그 신을 느끼려면 여러분의 또 성령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그래도 설명이 더 자명하기 때문에 신약을 자명한 것만 모아놓은 거니까 신약을 보시라고 거예요. 신약을 보면서 성령 체험을 하시고 나면 성령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잖아요. 그 안목으로 구약에 들어가면요. 구약 예언자들도 어떨 때는 민족주의에 빠져서 어떨 때는 애국주의에 빠져서 애고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다 보여요.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약시켜서 보고 있고 자꾸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애고의 존재처럼 놓고 설명을 한다. 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. 일단 그게 말이 됩니까? 하나님이 인간적 질투를 할까요? 벌써 그 말이 이제 여기 이 얘기는 걸러들으시오 이거예요. 하나님에 대한 본인의 감상이에요. 한에고의 감상이고 집단적인 에고의 감상이에요. 그건 이미 왜곡되어 있습니다. 하나님은 신성하지만 우주의 유일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혼은요. 다 제각각이고 개별적이고 자기 관점에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. 에고들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더라도 그 집단의 카르마 속에서밖에 이해 못합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도 지금 우리 문화 수준에서밖에 이 신성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제약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에고는 제약 속에 있다 그 제약 속에서 보편적 신성을 구현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인정하시고 나면 구약을 보고 뭘 보건 사대 성인들의 가르침을 보더라도 그분들마저 그 시대의 문화에 제약되어 있습니다 소쿠라테스도 그 시대에 제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걸 인정 안 하시면 답이 없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신앙의 경지로 가기 때문에 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